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한답시고 깍죽대다가 엄청나게 얻어맞은 사람입니다. 뭐몇척 날리신 분에게는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돈미천삼아 허황된 꿈을 꿨었죠. 주식투자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숫자놀름에 생활리듬이 흐트러진다는 게 문제이지요. 주식을 사놓고 평일 날 쉬면 놀러가지도 못하고. 모니터 앞에서 초조해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나스닥 때문에 새벽이나 돼야 잠이 들고 눈 뜨면 장 개시 10분 전부터 가슴 뛰고 모두 경험 있죠? 얼마 전에 계좌 정리하다가 제 증권 계좌에 80만원 있더군요. 200만원이 80만원이니 2년 동안 반토막이 더났더군요 이게 주식하는 분들의 공통된 모습일 것입니다. 장기 투자에도 반토막, 세력주 조작가도 반토막,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요? 제가 2년 동안 생각한 건데 무엇보다도 마음의 안정입니다. 200만원 없어진들 제 생활에 타격 없습니다. 반토막 났다고 신경 안 씁니다. 이런 돈으로 주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웃긴 게 80만원 없는 셈치고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해보았습니다. 3개월 만에 원금 회복도 해보았습니다. 부담 없이 투자를 하니까 즐겁더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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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증시는 이미 투자라는 말은 안 어울립니다. 투기가 맞겠죠. 세력주나 쪼자다니고 뜬금없는 루머나 찾고 내부인만이 아는 정보에 의해 폭락 이유도 모르고 폭등 이유도 알수 없는 시장입니다. 카지노가 본버는 이유는 딜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게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확률적으로 이기는 것보다 질 확률이 높은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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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벌길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단돈 만원이라도 있다면 마트에 가서 생닭 한 마리라도 사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이 매일 100만원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더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정말 정말 후회합니다.